영국 바로 가야죠. 영국이죠. 영국, 영국 런던으로 갑니다. 여러분 네네. 지금 이 링크 복사하셔가지고 네.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지금 네. 하늘길 막혀서 유럽 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곧 런던으로 프랑스를 지나서 네. 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 영국 나와주세요. 런던 안녕하세요. 런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보니까 한국 휴대폰 쓰시네요. 저기는. <웃음> 화면이 깨끗해요.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뭔가 멋진 게 있는데요? 영국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해 주신 것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네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량집 앞에 있는 여기 크로스하버라는 여기예요. 지금은 1월 1일 영국시장 1월 1일 오전 6시 20분. 당연히 이 시간에 나는 안 일어나지. 안잔 겁니다. 어제 자고 한 밤 열한시쯤 일어나서 지금 가는건데 어디를 가냐 하면은 지금 오늘 지구 한바퀴라는 프로그램을 MBC에서 해요 이걸 타고 타워 브릿지로 출발합니다 This is p r s s Harbor Is power gateway weather strain terminates. 제가 먼저 할거예요 여기는 산업혁명의 발상지 한때 전세계 영토의 사별을 차지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입니다 하고 하는두 번째 여기는 축구 골프, 럭비 탁구 등 근대 스포츠를 창시한 나라 영국영 중에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 영국입니다 그럼 저희가 함께 자모 함께 해야죠 2022년 해외를 가져요 이사를 보냅니다. 보냅니다. 너무 긴데요, 같이하기. 이거야, 이요 회장님 욕까지 읽으시고 길어서 안 맞춰져요, 이거. 괜찮아, 괜찮아. 충대되더라 아, 다른 나라도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오, 영계 속에 인상적입니다. <웃음> 모르... 한테만 있어요, 거는요그 <웃음> 다음에 제 소개를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웃음> 얘기하시고 <웃음> 얘기하시 <웃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또 전세계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 항상 새해를 새해를 새해 복부해 가세요 오는 걸 하죠 한솔만이요 네. 한솔만이요 여기를 보고 이제 해야될지 배경이 저쪽인거지? 배경은 우리가 일로 가야겠네 그게? 저기가 네. 좋을 것 같아요 다리가 <웃음> 좋을 것같아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대화는 일로 하고 해가 오르면 우리는 해를 그쳐야 돼요 어우 근데 해가 생각보다 무식드네 이게 MBC 오마이뉴스에서도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국민TV에서도 같이 해줬죠 오마이뉴스 국민TV 그 다음에 또, 또 있는데 한단의 TV 또, 또 브리튼 스카 탤런트에서 노래로는 한국인 최초로 본선에 오른 준준결승까지 진출했던 런던 한량밴드의 포컬리스 런던 한량입니다 그냥 이렇게 잘부스게하는데요 이렇게 <목소리> 카메라요? 예. 아, 렌즈. 카메라 샀을어갈게요 어, 거길 거야. 카메라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예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영국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모인 이곳은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인 런던 탑입니다. 런던 탑은 한국의 경복궁과 같이 동... 런던 아야.